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체결일로부터 3년 후 오토바이 운전 사망,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이 지나도록 해지권 불행사 시 사건 없이 전액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주지법 남부지원 2014 가단 3284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쟁점 망기가 계약 후 알리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계약 후 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위험이 증가된 경우여야 하고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 후 알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즉 계약적 알리의무 위반만 적용된다고 보면 이사건 보험약관 제31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보험자의 해지권이 소멸되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반면 양의무가 경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보험자는 위와 같은 기한 제한이 없이 통지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권 행사할 수 있어 계약자로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계약정 알리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보험약관 내용 및 상법 제651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망피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계약과 알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쟁점, 원고가 채우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재소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부와 같이 망피가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는 점이 사건 동의서 제2항에는 계약 후 알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망피가 계약 후 알리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여 계약적 알리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음을 알고 계약 관리의무 위반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망피가 계약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비례보상 규정을 제시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보험 처리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망피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계약적 알리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잘못 판단한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재소 합의 당시 망피가 계약관리의무를 위반하였음은 원고 피고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된 사항이고 그에 관한 원고가 착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재소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